그냥 먹어. 그냥 밥이랑 이거는 순밥이랑 먹어야지 아까는 다시마밥 사실 보기가 좀 그랬는데 뻘보니까 이걸로 안녕하세요. 아빠 정영니다 오늘은 저희가 야외에 물놀이하러 나왔는데 제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찬 받은 제품을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어, 오늘 협찬 받은 제품은 순대불곱창 요거랑 그리고 납작 막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놈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으니까 어, 이따가 이놈들을 <웃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달달달달달 볶까질때 다시 오겠습니다 음 맛있겠죠? 짜잔 제가 갑자기 여기 집이잖아요 왜 집으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거는 집사람이 캠핑장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그래서 이걸 먹고 싶었는데 거기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먹기 위해서 원래는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집에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구운 거는 요거 뭐예요? 훈제 납작 박창. 훈제 납작 박창. 지금 캠핑장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자 무쇠 무쇠 전골 팬에다가 그냥 구워봤어요. 근데 이, 비주얼 대박.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 잠깐 구면서 우 살짝 먹어봤는데. 이, 원래 내가, 제가 대창 빼고는 막창, 곱창 이런 거는 좀 질겨가지고 이빨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소가, 아, 아, 미안, 아, 미안해. <웃음> 너무, 막, 곱창이나 막창이나 대창만큼 부드럽지가 않고 질겨가지고 제가 제일 선호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막창, 곱창. 맞아. 음. 근데 살짝 구면서 먹어봤는데, 오, 진짜 부드러워. 이거 뭐,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다가? 완전 부드러워. 히, 진짜. 한번 쌈을 싸먹어볼게, 내가. 근데 진짜 뻥 안치고 진짜 부드러워서 완전 대박 그냥 먹는데 살살 녹을 정도는 아니지만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맛 가끔씩 진짜 즐긴 거는 막 씹잖아 그러면 그 살이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막 너무 그 기분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올수있어 이빨 달이막아 어 여기 이빨도 아프고 막 껴가지고 <웃음> 고기 그거 빼려면은 근데 이거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막 흐물흐물 쫄쫄 아싸 먹어 기다리다 치겠어 싸볼게요. 어디다 쌌까? 이거? 특제 소스. 특제 소스. 소스 어. 두 개가 있는데. 그럼 된장 베이스지? 안 질기니까 두개 정도는 넣어줘야 될것 같아. 미안합니다. 저 먼저 먹어서. 음. 부러. 진짜? 음. 나도. 음. 음. 나는 그냥 이것 따로 먹어봐. 진짜 완전 부러. 매운 맛인것 같아. 안 피거라? 그냥 한 번. 음, 음 맛있다. 이거는 음, 약간 향신료 맛도 있어. 음, 음, 너무 음. 어, 맛있다. 살살 녹아. 협찬을 받았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나는 맛이 없으면 협찬 받아도 맛이 없다 그래. 오빠 이빨에 케일 놓. 야, 떴다. 야네히. 나 이거 이거 하는 거는 빼줘라. <웃음>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왜? 좀 많이 좀 넣어주면 안 돼요? 너무 적어. 싸면은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빠고 <웃음> 어 음. 뭐라안 먹는 애는? 빠고. 뭐니? 안 먹는 다는 애. 이 자갈치 그럼 이건 아까만면 먹게? 저처럼 매정한 것 같다. 가서. 응짜 <웃음> 응. 음. 음. 어? 응. 음. 여기다 그냥 퍼해 응. 음. 음. 음. 자! 이번엔! 훈제 불곡장 얘는 따로 소스가 없습니다. 왜냐? 뭐 얼굴 거기 때문에. 먹고 싶어. 하아. 아. 안주냐? <웃음> 음. 음! 무슨 맛이야? 음? 이거. 뭐. 볼맛 나는? 매운볶음인데, 살짝 닭발 양념 같기도 하고 <웃음> 그래 대박이다! 음와 미쳤다! 와 매워! 이거, 이거, 이거 아까 먹은 거 있잖아, 아, 아까, 음. 아까 먹은 거 뭐야 흠집막창 막창보다 나는 이거 <웃음> 술안주 최고다 나는 역시 빨간 거야, 빨간 거 왜냐면, 빨간 거 술안주도 되고, 밥을 볶아 먹어도 진짜 맛있어 이거 밥 볶아 먹자꾸라 음음 아, 매워! 아니 어, 코로 들어왔어 시식해 보겠습니다 어. 아 아, 이거뜨와와와와와 난 음, 제가 잘못갔다 맛있다 미쳤다 뭐야 이 아, 네. 많이 막. 막마기 마기 어 많이 막. 그게맛있다 매워서 먹는다면 그래 매워서 별다른 물 넣고 와가볍었어 싹싹이야 맛있어 순서를 정해 보자면 먼저는 조금, 조금 이거지 그거 남은 기름을 구워 먹고 다 기름을 조금 제거한 다음에 다 제거하지 말고 조금 기름을 놔둬 놔둔 상태에서 얘를 볶으면 그 기름하고 볶아지면서 밥을 넣었을 때 밥이 기름에 코팅이 되잖아 장난 아니야 밥. 그 뭐라 그래야 돼 윤기가 잘잘흐르 정도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 그렇게 먹으면 진짜 밥알이 막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순서는 그래서 혼자 납작막창 먼저 먹고 그 기름에 얘를 볶아서 밥까지 넣어서 함께 볶아서 마무리 끝끝끝끝 <목소리> <목소리> 끝. <목소리> 끝. 끝, 끝. 끝.